동거는 그분이 말잘 들으면 이따 끝나고 삼촌이 여기 근처 맛있는 거 사줄게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울 거예 <웃음> 아지는거 같아 근데... 원래 동아 이게 젤 같은 거 많이 받았을 때는 이거부터 하는 거야 ]Sí. 그니까 왜 이걸 하고 왔어 니가눈 깎고 계세요 목에 들어갔어 오늘 메이크업 안나갔어 영원님 면접창막 네. 했는데 다 시켰어요 음. <목소리> 하나, 둘, 셋, 넷 갈래 근데 사제관계 이런 게 아니고 나이 차이는 많지만 사제도로쓰는 동료 음. 음. 같은 데 서로 장난도 좀 치고 네. 네. 얼굴도 부대끼고 친구야! 아, 친구야! 아,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좀더 딸려 들어가는 느낌? 으로 네, 굿갈기고있잖아요아니에요바꾸지 않아요? 아바꾸겠습니요바 お当は本 오늘 끝났어요? 네 퇴근했습니다 부모님 안녕 안녕히 가세요 <웃음> 인사하고 가 장민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<웃음> 오늘 무사히 촬영을 끝냈습니다 인호선 편이랑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오늘도 또 보람차게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모님이랑 하고 촬영 너무 즐거웠고 즐겁습니다. 밥 먹으러 출발. 밥 먹으러 가자. 응.